와, 이거, 촛불 때, 이거 뭐야. 진짜 너무, 찌글찌글 하다. 야, 하이. 가자! 아, 씨야! 아, 이거 저렇게. 아, 아, 봐라. 봐라, 이게 바로! 없이 원펀맨 모드 즐기기 커맨드가 필요하고요 마법 거치대 내너의 별네개가 필요합니다 게임 모드로 해주셔야 하고요 커맨드 블록을 받은 후 영상 설명란에 있는 명령어를 이 커맨드 블록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드스톤은 항상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완료 그렇 우와! 자, 이 다음엔 아까 준비해놨던 버츠대와 레드의 버를 바닥에 합쳐주시면! 짜잔! 이렇게 원펀맨 아이템들이 짜라라라! 입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원펀맨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일단 좀비를 좀 소환해야겠다. 자, 이렇게 원펀맨 옷을 다 입으면요. 밑에 딱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각자 능력이다 있거든요. 자, 먼저 1번! 뭐가 있을까요? 오! 속도가 엄청 빨라! 우 자, 그렇다면 2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능력인지 궁금하네요. 자! 오! 점프가 엄청 강화됐어요. 보이시죠? 그럼 다음 7번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야! 모든 것들을 다 한방에 죽을 수 있는 한방 펀치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펀넨 펀치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뭔가 좀이펙트가없죠페이버 모드로 한번 뭐가 있느냐? 페이버 모드로 한번 뭐가 있느냐? 야! 이게 바로 원펀치지 간다 자 이제 파이에 이어서 9번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간다 와! 와! 구멍보다 속 시원하다! 자, 지금부터 마을 지키기 디펜스 해볼게요! 1번 능력, 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켈리톤 화살을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가자! 말아, 야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야 니네께 싸우지 말고 나좀 맞춰봐 잘하습니다아무서 아아 아아 바보들 바보들 가운데 아아 아, 진짜 자 다음은 2번 능력 점프을 이용해서 하늘에 날아다니서 잡기 힘든 플레이즈 한번 아볼게요 덤벼라 플레이즈 가자 아이 녀석들 간다 자자자, 싸공주 있는 거다 잡아버린다! 요 때마다! 아자아 뜨거! 날아봐라 이 녀석들! 내가 바로 밟았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저이 코! 그 신들인 컨트롤 어떠신가요? 이 녀석들도 하늘에서 빡지! <웃음> 뭐야! 블레이즈도 벨고 딸리네! 아트, 거트뜨트앗트 아아아 자! 이번에는 좀비 100만원의 원펀맨! 자! 더 빼라! 100마리, 100마리. 가만두지 않겠다. 먼저 피드로 너희들을. 그렇치 아주 무한 생성됐구만. 야, 이 100마리가, 이거, 잠깐만, 이거, 대만한거 아니에요? 이 어, 멋지! 우와! 1 0마리다 굽혀라! 또 완전 다굽 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아, 별거 아, 아니네! 어디, 어? 백마리 뭐야? 아 천마리 더 와봐 천마리 에이, 천마리 와봐봐 와봐. 아, 천마리! 우와 이거 졸때 이거 뭐야 진짜 너무 찌글찌글하다 야, 하이, 야 천마리가 이렇게 많아? 안 되겠어 좀더 강력한 펀치를 이용해 보셨어 자반 능력으로 갑니다 가자 아씨야! 이 녀석은 아 봐라 이게 알아, 이거 바로! 이게 바로 원펀맨이다 뭐야?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야? 제가 아까 발견한 건데요 이번 모드 점프 모드로 쉬프트 누르면서 점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 한천 마리 모였거든요 자한 방에 보내주겠습니다 자 2번 모드에다 쉬프트 갑니다 하나 둘셋 시야 보셨습니까 이 어바무시한 공격력을 음. 자 모두 없이 원펀맨 모두 즐기기 어떠셨습니까 음. 하하하하, 재밌으셨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원펀맨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커버 위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